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허브나라 어디에 있느냐 홍정계곡 내에 있습니다 홍정계곡 쭉 보고 쉬셨다가 시간났을 때허브나라에돌려서 아름다운 하원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는 데는 한두시간 정도 여유잡게 그렇게 쭉 보시고 안에서 차 한잔하시고 식사하시고 선물 사실 거 자시면은 한세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서양원 숲속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입장금 8천 보내셔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터락받고 들어간다 8천원 내시면 즉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안내고 보실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공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감상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더부나라 풀셰트 식사하고 나왔는데 그거는또 비싼거라 다른 편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셔서 더부나라의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. 지금부터 들어갑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w e l a 저 나라의 아름다운 공간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